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2년 10월 급락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바짝 얼어붙었고 그 이후에 여러 완화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대적인 완화책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거래량이 늘고 효과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상담미터라고 하는데 항상 이 유튜브 조회수나 상담 신청을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 상담 요청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늘릴 수 있을지 이 부동산을 통한 여러가지 전략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다수의 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아파트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지 중요한 거는 하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진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이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전에 상승장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락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죠 제발 시장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샀을 때 선택한 이후에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수익의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능력과 가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하는 상위입지 브랜드에만 집중하시고 수익성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 과연 아파트를 사기 적절한 타이밍이 될수 있을까? 이 수익성으로 보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적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유튜브 채널 21년부터 얘기했어요. 21년부터 지금 아파트 네, 투자성으로 보자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항상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에 집중하면 은 여러분들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 아파트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에 부족한 구조입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지금 현재 나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결국 아파트가 될 부동산이긴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회원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의 오프라인 강의 70여 편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락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이전에 하락장 생각해 보시죠. 자, 단기에 반등했던 시즌까지 포함해서 하락이 찍히고 나서부터 시작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그런데 5개월로 끝나는 패턴이 과연 하락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하락의 끝이다라고 단정짓기엔 너무 짧은 시즌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엄청나 보일까? 그리고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게 착각이 일어나는 걸까? 단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지난 2008년부터 1 3년까지 주요 단지들이 30에서 40%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단기금락 30% 넘게 하락한 단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낙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충분히 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를 두고 하락의 끝이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지금 하락이 끝나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상승하기 좋은, 수요자가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 근데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여전히 부담스럽죠. 높은 금리 정점의 상황. 두 번째, 지금 매매가도 급락했지만 전세가는 더 급락했어요. 지금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오히려 이전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전세가율 50% 붕괴 직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주택담보대출 받고 들어가는 것도 전세 껴놓고 사두는 것도 수요자들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무주택자도 진입하기 쉬운 시장이어야지 상승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 거의 붙어있는 상황까지 가야 이 무주택자가 그때서야 진입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도 저도 아닌 겁니다. 수요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두 개가 맞춰진 단지들만 소폭 거래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시장 정확하다니까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을 피하는 아파트 단지, 소액단지죠. 지금 수도권의 신축을 중심으로 예, 이 소액단지들은 거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 전세 방어가 좀 좋은 단지들, 내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단지, 이런 단지들만 거래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하락이 진행되게 되면 이 아파트 자체를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관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고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미래가치가 가격에서 덜어내지죠. 그러면서 하락의 막바지가 되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에 가까워집니다. 그걸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세가율이에요. 과거에 장, 2013년 상승으로 돌아설 때전세가율 보더라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70에서 뭐 일부 단지는 90%까지 나오는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전세로 가나 매매로 가나 큰 차이가 없어지니까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한 패턴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락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가격점만 보고 상위입지 브랜드만 보고 선택을 하시는 이 반등은 한번한 한 번씩 나와줄 수 있지만 예,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는 패턴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것은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전세가리 높아야 돼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을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상승하면 수익이 커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을 점검해 보잖아요 전세가율 현재 50% 대입니다 이거 붕괴 직전이에요 게다가 상급지는 덜 떨어지고 뭐 10% 20% 밖에 안 떨어진 상급지 그리고 전세가는 똑같이 급락해서 오히려 필요한 돈이 더 늘어난 상황에 있는 단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내 돈이 50%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익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실거주가 아닌 수익성으로 오로지 수익성으로만 아파트를 보고 있다. 그럼 어떤 타이밍이 좋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최소 이 전세가율이 주택담보대출 비율보다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실제 수요자들이 진입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투자수요가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이제 강남 3구 용산 남았죠? 곧 풀릴 겁니다. 이 주담대가 50%입니다. 그리고 죠그 비규제지역 나머지 70%. DTI로 계산하자고요. 60%예요. 그러면 이게 풀릴 걸 가정하고 DTI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따지면 60%예요. 그래서 현재 최소한 전세가 60% 이상이 됐을 때 그보다 적게,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려는 수요가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의 50% 자, 주택담보대출보다도 필요한 돈이 많은 거예요. 전세 끼고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요. 결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라면 은 현재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실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실거주하는 게 수익성이 높지 전세 끼고 사는 게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현재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품이다 이대로는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도 없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어떤 부동산이 지금 나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 투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각 타이밍별로 인기가 많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추후에 결국에 가치 반영이 되면서 예,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 돈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죠. 자, 지금 당장 수익이 높을 부동산은 그럼 뭘까요? 지금 시점에 가장 좋은 부동산 이두 개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아직 저평가되어서 투자 금액 자체가 작을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은 저평가되지만 추후에 가치 변화가 있어서 그 가치 변화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될 부동산. 아, 이를테면 개발 호재가 있을 거고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호재, 혹여 자체적으로 이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정비 사업 등 이러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데 지금은 저평가 되어서 투자 금액이 작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 가치가 덜 반영되어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금 시점의 투자 트렌드 부동산.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은 바로 재건축 예상 단지내 상가입니다. 이 부동산이 앞으로 엄청난 트렌드가 될 겁니다. 자, 왜냐? 바로 22년 작년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원래는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이 상가의 감정가액을 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금액이 9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상가의 금액이 한 5억입니다.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이 5억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9억을 내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상가의 감정가액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아파트 조합원, 상가 소유주, 지분 모두 가격을 인정받게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일반 분양 싸게 하느니 상가 소유주한테 입주권을 주고 제초안 아끼고 감정 가액 반영 다 되니까요 제초안이 줄어들겠죠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왕창 내지 않아도 되는 윈윈 전략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가의 가치가 완전 바뀐 거예요. 이한줄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됐던 가치가 확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에 반영이 되죠. 변한 가치만큼. 자, 보시면 제가 아파트 이름은 가렸지만 2016년도에 2억이었던 가격이 22년 불과 몇년 만에 14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엔 또 다른 단지인데요. 여기도 2020년 얼마 전이네요. 1억 2,500이에요. 근데 22년 9월 되니까 4억 6천이 됐습니다. 다 지금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전에 없던 가치가 생기면서 가격이 변화했다. 자, 이게 진짜 수익이죠. 이 열풍이 강남을 휩쓸었는데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재건축 단지 내 상가가 부동산의 한 투자 트렌드가 될 거예요. 아직 그 초기다라고 볼수 있고요. 극초기죠. 자 월세 수익률로 매가가 원래 상가는 결정이 되죠. 자 오래된 상가일수록 어떻습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월세를 거의 못 받으니까. 자 오래된 단지내 상가는 보통 보니까 감정가보다 싼 상가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저평가된 싼 부동산의 재건축 완화와 이러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한줄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가 굉장히 큰 부동산이라는 거죠. 여전히 극초기다 보니까 아직 싼 재건축 예상 단지 내 상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많아요. 그러나 이 단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죠. 이 리스크를 피하는 단지들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아직 싼 상가들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투자 금액 1억으로 끝낼 수 있는 오래된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트렌드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떡상 제대로 사는 법 네, 강의 참석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기는 고정 댓글 파란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은 위에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라는 종목에 우리가 목매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도 항상 투자 트렌드 빨리 알려드리는 놀라운 부동산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